음. 음 지난 시간에 본 7개명이 금하는 139문 답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7개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개명이 금하는 것은 7개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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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음을 허용하고 관용하고 행하거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과 독신 서약하는 데 걸려들거나 혼인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과 부당한 이혼이나 유기와 게으름과 탄식과 술취함과 부정한 교제와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음란한 자극이나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거기 이어서 제 8개명을 보도록 합니다. <웃음> 140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제 8개명이 무엇입니까? 제 8개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음, 8개명이 그 많은 도둑질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은 물론이고 무릇 물론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탐욕에서 나온 것인데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본이 곧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살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웃음> 따라서 우리가 이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미워하시는 바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웃음> 음, 그, 이제, 청직이니까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심정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아, 청직이니까, 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 것들의 목적을 잘 알아야지 그것을 씁니다. 자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 가족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웃음> 아, 하나님의 나라와 아, 주님의 덕성, 주님의 속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되면 늘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누리게 되는 건데, 에, 그,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심이 들어가고 사감이 들어가면 이제 탐욕이 에, 속에서 <웃음> 그, 움직여 가지고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웃음> 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 뭐, 그동안도 잘, 그, 잘못 봤는데, 여기 대출을 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보고 탐지게 열려 있으니까, 그거 못 견디고, 그걸 그냥 주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다, 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인데 운동 잘하게 생겼는데, 담장에 올라가가지고 다 뜯어가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작대기 그 밑에 그 작대기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 그거 가지고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근데, 근데 그분은 지난번에 나한테 한번 걸렸어요 걸렸는데 아 이제 몇개 주소 갈게요 내가 저한테 걸렸는데도 다 주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이제 나머지 게 이게, 이게 욕심이 나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견디질 못하는 것 같아. 늘 제가 그, 그, 그분 얼굴을 알았는데, 그냥 여기, 여기만 지나가면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당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저, 저, 저, 저 대, 대치만 쳐다봐. 그러고 이제, 사람 있나 없나 보고, 보고 들어와가지고 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잡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러고 제가 언제든지 이거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없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집없지 할아버지가 저한테 몇번 얘기했거든. 그 누가 누가 이거 저기 그다 뜯어가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잘 지키라고. 나는 우리 집에 떨어진 것도 내가 안 먹는다고 <웃음> 그런,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그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여자분은 자기 애가 공부하는데 갖다 주려고, 그거, 저기, 뭐야. 가져간다고 그러고. 많이 안 가져가요. 그러고, 뜯어가고. <웃음> 한 분은 그거 갖다 장사를 하실려나? 그렇게 그냥 훑어가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그,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리토인들도 사실, 그, 욕심이 들어가면, 뭐, 골로세스 3장 5절에 그렇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그,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자기가 마땅히 산업으로, 기업으로 드러내야 될 것을 아예 그, 접근도 못하고, 자기 현실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본능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합니다. <웃음> 그왜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왜그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가를 모르니까 그걸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도 자기 사랑이 사실은 정당하게 자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내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 그 사랑이 있으면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자기가 끝이 돼버리면, 이게 다 우상송배가 되고, 예, 탐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다, 정상하게 내가 가서 돈 벌어서 취해서 쓴다고 해도 그건 다 도적질이 돼요, 사실은. <웃음>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고린도전 그 4장 7절에 나오지만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게 뭐냐? 다 벌거벗고 나와 가지고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고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그거는 그거 신자가 아니에요. 음. 이게, 사실, 그, 배려를 해 주, 하고, 나한테 더, 내가 내거 챙겨, 내 것만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요즘 비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어, 그러니까 이 식사 같이 못 하고 하니까 도시락들 싸갖고 와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회, 어느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이제 자기 자기 것만 싸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웃음> 신자가 왜 자기 것만 싸오냐고. <웃음> 아무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내내거 내가 먹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거를 이웃을 위해서 잘쓸줄 쓸 아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그게 산업을 이루는 거, 주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래야 남의 것을 도족질 안 하는 거죠. 남의 것을. <웃음> <웃음> 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뭐 물질이 됐든지, 정신적인 것이 됐든지,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죠. 주 안에서, 어, 주님께 자랑, 주, 주님이 그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을 자랑을 해야지. 그게 자랑이지. 그 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자랑해버리면 그거는 그다 도, 도적, 도적질 하는 거 아닙니까? 보둑질하는 건 <웃음> 사도는 네개 있는 것 중에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기 바로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개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는 다 받았으면 청직이잖아요 그거 갖고 가진 거 갖고 자랑하면 참 이게 참 비참한 거지요. 소속이 없는 사람이, 사소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지역이요 굉장히 그 수산업도 그렇고 그 땅도 그렇고 굉장히 비옥하고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 중에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나아가 우리의 존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호흡을 주시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취해가시면 우리 그날의 도모가 끝나버려요. 그, 백사, 백사, 146편 4절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인간의 도모가 다 끊어진다고. 우리가, 주님이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104편 29절에도 그게 나와요. 호흡은, 호흡, 우리 호흡이, 하나님, 우리 호흡에 대해서 음, 우리가, 하나님께 비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호흡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게 없다고요. 주님이 호흡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1분에 약한 15회 호흡해요. 1분에. 근데 그거를, 어, 평생, 한 80평생으로 치면, 그 5억 번인가? 뭐, 그 정도 호흡을 해요. 근데, 이게, 이게, 한 호흡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실은. 호흡 한 번에 한 번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웃음> 그지 호흡 한번할 때마다 호흡이 하나씩 줄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에 비친 게 없어요. 호흡을 언제든 취해 가시면 우리는 아무 말이 없어요. 호흡 좋다선 선물이다, 이호흡 내가,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내가 내 건강,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호흡하는 거고 호흡을 취하시면 그날에 도모가 토멸하는 거에요. 그래서 10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시잖아요. 지금 내가 정신이 말짱하게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 내 정신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래 남보다 잘나서 혹은 남 못지않게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서 정상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정상하게 기준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기준 그그 신기루 같은 기준을 믿고 의뢰하는 것처럼 어된 어땠 거죠, 됐어요. 허망. 그다 삭은 다 삭은 사근, 다 사근 밧줄 동화줄 같은 걸다 삭은 동화줄을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그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이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정해놓은 그런 세계 속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안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정신병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하고 똑같다고. <웃음> <웃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선한 것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거나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 같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권리도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 인간론, 아까도 인간론을 얘기했지만 전적인... 부패하고 전적인 타락,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런 인간론을 가져야 다 은혜라는 거라. 존재하는 것도 은혜, 또 이게 걸어가는 것도 은혜, 호흡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 혹은 다, 내가 다른 사람만큼은 되어야 한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만큼 못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은 모두 자기의 권리와 자격을 내세우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질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지으셨지만 천사도 다스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선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생이 하나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마다 모든 선한 것을 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웃음> 죄범한 인생으로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는 것이고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병 걸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걸렸거나 병안 걸렸거나 사실 늘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이래야 내가 병 걸리면 원망하지 않죠 또병안 걸렸다고 자마, 자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 누구는 걸릴만 해서 걸리고 나는 안 걸릴만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코로나 걸릴만 해서 걸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의 위경 속에서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 병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병이 없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그일안 하고 내가 병안 걸리고 건강하다? 이게 자랑해봐야 그 의미 없는 얘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죄범한 인생으로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는 것이고,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로서는 아담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 어, 것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것을 그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 언약과 창조 명령을 통해서 그 목적과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들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누가 이 동산을 지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 그룹들과 그그 두루 도는 화염 건물 거기에 두어가지고 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룹 <웃음> 창, 창세기 3장 24절에 등장하는 그룹 어떤 천사입니까 그룹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모셔 서있는 그런 천사인데 에, 에스겔과, 에스겔과 게시록에서는 보좌의 그 가까운 거리에서 여와를 모시고 있는 내생물로 네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 에덴 동산을 동산그 지키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런 중요한 일을 어, 행하라 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답도 답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웃음> 아담이 이 중요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과하도록 선악과 금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선악과 금령은 아담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요컨대 선왕을 선악과 금용을 베푸신 것 자체가 아담에게 놀라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물에게 약속하시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큰 선물이 됩니까? <웃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하신 것을 비롯해서 타락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연약과 부족이 전혀 없는 그런 어, 선한 상태에 있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선물 중에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맛본 사람은 전적으로 동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아,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니까 그 마치 신처럼 여겨 주는 거잖아요. 이,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아, 하나님과 같이 여겨 주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놀라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웃음> 어, 아무튼 아담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아담은 돕는 배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돕는 배필인 하와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어, 이루고 나갈 아담을 더 역설적으로 보면 선물로 받았는데 <웃음> 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선한 선물을 통하여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나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고귀한 사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니 하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신데 당신의 그 속성과 사역,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반영해내는 존재로 저들을 만드셨으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너무도 그큰 일이고 그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참 고귀한 일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그런데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나는 모든 인생은 고귀한 어 소명을 선물로 받아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혼인의 목적이 딱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후사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그 온전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결혼 목적이에요. 개인의 행복과 영광은 그 안에 종속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찰나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건. 그 찰나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것에 인생을 다 팔아먹고 살겠어요? 그 영원한, 그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영생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갈 때그 금령이 됐든지 명령이 됐든지 그걸 다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리게 했는데 그 계명, 금령이나 명령이 다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그 쉬운 멍해고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런 걸그그 그 <웃음> 하지 않고 그,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참 이상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마,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신기루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기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 거 가지고 도적체라는 것하고 똑같다. <웃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는 날마다 무백성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또는 곧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인생이 태초에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라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목표한 거를 이루라고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다 주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8개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명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므로 아담이 실패한 사명과 소명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각 집의 기업의 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제 희년 기업의 땅을 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수서를 보면, 정복전쟁 뒤에 기업 분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인생이 다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기업 받은 것도 뭐, 중간에 일이 생기, 변고가 생겨가지고, 남한테 넘길 수도 있고, 다 위탁할 수도 있고, 뭐, 다 떨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가까운 근족들이, 그, 그, 고엘 할수 있는 그런 근족들이 그것을 풀어주고 나중에 신년 때는 다시 또 원상복귀 하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지 알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다 보니까 그참이 시, 시인의 고백처럼 이게 그 기업이 단순히 그냥 나, 나의, 아, 이게 부동산이네. 뭐,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거죠. 나를 뭐, 보장해줄 부동산이 아니고, 나의 영원함을 보장해줄 그런 그 영생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구역이.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나봇과 같이 말이죠. 예,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단 단순히 그 땅을 지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자기 일에도 충성하고 하는 거죠. 시인이 자기의 기업을 아름답다고 고백한 것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와를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고 살수 있었고 하나님의 슬라에서 성도들과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낮에 강설에서 그처럼, 그, 자기 기업을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게, 그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가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기업의 실체가 뭔가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수단으로 주신 것 자체에 갇히지 않고, 그 수단으로 준 것을 써가지고 그 신분과 사역을 드러내는 일을 한게 그게 영광이잖아요. 주의 백성됨에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정직으로서의 삶이에요. 주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쓰는 게 그게 그게 기, 그걸 위해서 주 주신 거지 지식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그걸 자기를 위해서 써봐야 죽을 일 아닙니까? 그 자기 자, 자, 자기에게 번영과 행복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그러면, 그, 그, 그, 뺏길까봐, 그, 그거, 잠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 <웃음> 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는 신자는 구약의 신과 똑같은 신병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서 소명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내다본 세계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 아니에요?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멀리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고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이요 생활적인 규례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의 세계를 내다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게 그렇게 연결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 노름을 하고 만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소망했고 바라봤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안 누리면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로 자기 자기 입에나 채우고 자기 영광이나 누리고 그러면 되겠냐 음. 음.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경외함으로 빛이 복종하라 이게 이제 초대교의 오늘 성신 충만한 결과의 모습을 여기서 또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앱에서 성도들한테 요구한 내용. 거기서 경험한 거를 지금 그 세계가 완전한 세계니까 그 사회가 완전한 사회니까 그 성신으로 에 <웃음> 에베소에서도 이런 표적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 동일하게. 음, 그, 그 토대 위에서,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누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사도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도의 법을 조차 소명을 이룰 것을 명령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배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실이 있어서 감사의 심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사실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리토를 경외함으로 소명을 이루며 살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을 품고 그리토를 경외함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사람, 그리토의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탐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제8개명의 본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그 그, 뭐, 살인하지 말, 말, 말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질서 속에서 그 사랑을 서로 잘 공유해 갖고 천국을 나타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웃 가정을 잘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고 한 거고,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물건을 존중해가고 저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역에 내게 주신 것으로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내 산업에 충성되게 살고 그 사람은 그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충성 자기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탐욕의 종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으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도의 지체로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들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그, 그처럼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권적으로 다 주시지만 또 구하는 방도를 내서가지고, 어, 그걸, 어, 받아가게 하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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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신을 받고 난 이후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도의 몸으로 서고 그리도의 지체로 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해서 그리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탐심으로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사욕으로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도의 몸으로 서고 그리도의 지체로 행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걸 딱 몸에 붙여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이 지체, 교회 지체로 딱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그렇게 해야 정상하게 되지. 가끔 생각나서 구하고 <웃음>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러면 안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는 확신위에 굳게 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됐든지 병들게 됐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못, 못 두고 그 단순히 현실적인 해결이 아니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요와내 내 행복과 내 안의를 위해서 구하면 그, 그, 대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그, 준 다음에 징계의 응답으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그 사울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그 정, 기준으로 세우는 그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제 왕권의 왕권을, 왕을, 구, 왕권을 가진 왕을 구하니까 징계의 응답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고기도, 사실, 광야에서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할 때, 그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한달 동안 물리도록 먹으면서, 그 끼어 있을 때 죽은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서. 그 징계, 응답도 징계의 응답을 받으면 안 되지. 예? 주님 나라의 성격과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제 8개명의 본의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걸못 기다리니깐 다른 사람 걸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을, 하나님 걸 가지고 마음대로 잘못 쓰는 것도 도족지라는 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도족지라는 거예요. <웃음> 팔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게 뭔가. 늘 지족하는 마음. 내 영역? 내 구역? 내 산업?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어,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평과 의를 행사하는 그런 그, 그 악인들에게도 나눠줄 줄 알고 에? 선인들에게만 아니라 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나눠줄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님 그게 그걸 위해 그게 하나님 나라 덕성이니까 그걸 위해서 구해야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안 주신다니까요. 그런 정상한 심성의 발의가 있으면 이제 이 팔계명은 범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